이라는 어떤 교육 문화를 조금 일찍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좀몇 가지 좀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다 페이지 정도 제가 내용을 추가했으니까 이것이 뭐 꼰대의 어떤 잔소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1학년이든 아니면 2학년 또는 어떤 과에 따라서 3학년 학생이든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아, 맞는 말인 것 같아. 좀 공감이 형성이 돼서 좀 여러분들 생각에도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슬라이드에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제가 대부분 프레시맨, 1학년 학생들한테 해주는 말들이에요.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어, 그럼 나는 1학년이 아닌데, 아, 어, 나도 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나? 뭐, 고민을 할수 있겠지만, 결국은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동일합니다. 대학생. 예. 어, 자,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어, 지금 앞에 사진에, 자, 열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학교 1학년, 이번에 신입생들은 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 특정 학과를 선택을 했고, 전공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또한 재학생이었던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자,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학과와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생 80년을 산다고 라 했을 때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전공이 이 과목이 여러분 들 인생의 직업이 돼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할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학과에서 배운 전공 분야가 하나의 무기가 돼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될 하나의 과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를 이 전공을 선택을 했으면 자 후회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데 지옥같은 삶이 후회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대학생활이란 아니면 학업의 본분이 뭘까 그냥 무조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학과와 전공을 선택을 했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선택한 전공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생활 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 직업으로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요 우리가 60대 70대까지 꼭, 꼭 꾸준히 할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대학생들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등학생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간섭에 의해서 고등학교 3년간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대학생이 됐고요 대학생이 되면서 학과를 선택했고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분야 선택을 했으면 한번 정도 혹 빠져 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한번 만들어보는거 좋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현실에 살아가는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지옥이 후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작년부터 생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못간 학생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어떤 단체적으로 어떤 여행을 좀 다녀 보셨을 건데요 꼭 그런 학생들 있죠 학생들끼리 버스를 타면 꼭맨 뒤에 앉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맨 뒷자리에 앉죠 뒷자리에 앉으면 더 좋나요 혹시 여러분들 뒷자리에 앉아본 사람들은 앞에 앉은 사람보다 멀미를 더 많이 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뒷자리로 갈수록 자동차의 흔들림이 심해지기 때문에 네. 머리가 더 예민해지고 멀미가 더 많이 느껴지게 되고요 위에 더큰 영향을 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수학여행 갔을 때맨 뒷자리부터 자리를 앉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따로 놀겠다는 라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대면 수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맨 뒷자리에 앉는지 어떤 학생이 맨 앞에 앉아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자, 비대면 수업이고 예, 이 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후회하지 않도록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 놀러 온 것만은 아니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수업도 듣고 열중도 하고 집중도 해서 그 시간만큼은 뭔가 효과를 좀 여러분들은 얻어 가야 되는 거고 그 이외의 시간은 자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하는 이 공간이 대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대면 수업 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 했었을텐데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자,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적극적인 사람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생각을 교수님들한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 장입니다아 대학생이 되면서 그나마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어,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 공부를 방해하는 방해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휴대폰이죠 그리고 게임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열공을 방해를 해요 우리 지성인인 여러분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과 기술을 배우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이 또는 게임이 나의 생각과 나의 열정과 나의 집념을 방해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마음을 잡으시고 수업하는 시간만큼은 열중을 해 주시면 아, 여러분들 스스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네 번째입니다 대학교는 대학교는 자 신입생들 들어보세요 대학교는 네, 일단 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학교 왔으니까 그동안 고등학교 3년동안 정말 이 정해진 다람쥐 챗바퀴처럼 반복되는 생활을 했었을건데 대학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것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좀 놀기도 해봐야 되고요여행도 다녀봐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거 다 해봐야 됩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세가지 그 중에 첫번째입니다 여러분들만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나는 영상편집가니까 영상편집가 안에 있는 친구들만 내 친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유아교육 유아교 교 유아교, 가니까 다른 학과 학생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굳이 다른 학과 학생들도 학생들과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80년까지 평균 80세까지 살아간다고 라 했을 때 정말 정말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혜, 돈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아팠을 때 의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내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법에 대한 지식을 몰라요. 내 친구 중에 검사나 변호사가 있으면 내가 이상한 사건에 휘물렸습니다. 휘말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관의 친구가 있다고 하면 세무 쪽으로 영상 편집 쪽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유아교육과 선생님 쪽으로 그런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대학교 라고요 그럼 대학교에서 그런 다른과 학생들과 인프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번째 동아리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동아리 활동. 자, 동아리는 어떤 특정 과가, 특정 과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도 있지만, 전체과 대상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에 노크를 해서, 다른 과 학생들이 같은 동아리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나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구요. 두 번째 방법. 두번째 방법 자 교양수업의 경우에는 특정과 학생 위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이 과목조차도 교양수업이기 때문에 자이 과목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과목을 수강해서 현재 듣고 있는 겁니다 자이 과목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다 다양한 학과로 지금 포진이 되어 있어요 아참 좋은 기회다 이 과목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거 배우고 또내 옆에 앉은 친구가 우리가 1주차에 만나면 누군지 모르지만 시간이 1주 2주 3주 흘러가면서 아이 친구가 유아교육과 학생이었구나 아, 이 친구가 영상편집과 학생이었네자 네. 하나둘씩 알게되면서 친해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윈윈 할수 있는 친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 마, 지금 현재 그것들을 학교에서 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줄어들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지나서 자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하고 있는 수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과목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친구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적 인프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되는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친구가 한 명만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성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런 친구들을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학생 때 얻어야 되는 두번째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삼촌 같은 교수님, 형 같은 교수님, 오빠 같은 교수님.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한명정도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멘토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대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는데 그 과목이 전공과목이 될 수도 있고요. 교양과목이될 수도 있고요. 동아리를 통해서 만나는 교수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말 많은 교수님들 중에 나를 정말 잘 이해해주고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서로 밥 먹는 것도 부담이 없고 같이 때로는 맥주 한잔 먹으면서 고민 이야기도 하고 자 그런 교수님들이 내 인생에 악이 될까요? 아니면 도움을 많이 주실까요?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어떤 취업 알선도 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멘토 정말 형같은 삼촌같은 교수님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하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교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교수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한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는 꼭 여러분들이 좀 얻어 가세요 대학생 때 정말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 한 분만 계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한테 인사하시고요 먼저 아는체하시고요 먼저 밥 사달라고 이야기 하시고요 고민이 있으면 먼저 상담 좀 부탁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그 교수님이 아 너가 홍길동이구나 어,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 를 하지 우리 학기 시작하면 교수님, 교수님께서 교수님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요 오리엔테이션 안에는 전화번호와 연락처 같은거 다 알려주잖아 이메일 어드레스 알려주잖아요 그거 괜히 알려주는거 아니거든 괜히 알려주는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교수님인 교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어떤 멘토가 되어주길 희망한다 그러면 그 교수님한테 뭐 메일도 안부인사도 한번 해 보시고 어 직접 통화가 좀 부담이 된다고 라 하면 문자나 카톡이나 각종 sns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시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수님 꼭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전달입니다. 자, 대학 생활 동안 얻어야 되는 특별한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번째 자,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경험을 대학생 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학과마다 뭐 2년 학과, 뭐 3년 학과 이렇게 있는데요. 어,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대학생 1학년이 됐기 때문에, 자, 이제는 조금 놀아야 될 시기입니다. 물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어, 취업을 고민하고, 어떤 일을 할까, 돈, 어떤 거를 통해서 돈을 벌까, 자, 이런 것을 생각해서, 대학생의 어떤 즐거움을 못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것을 포기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학교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걸다 해보셔야 돼요 후회하지 않게 그 중에 첫번째가 여러분들의 경험이에요 아르바이트도 해보시고요 대학생 우리나라 일주를 하는 국토 대장정도 한번 해보시고요 코로나가 풀리면 호주나 뉴질랜드나 우리 인근 다른 나라로 여행도 하시고 워킹 할리데이도 한번 가보시고요 다양한 대학생 공모전에도 출품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상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고난이 닥쳐올 겁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이러한 것들을 젊어서 미리 해 봤다면 앞으로 닥칠 고난을 두려워 하진 않을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젊었을 때 고생이 좀 되더라도 부지런히 부지런히 노력하면 훗날에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뭐 여행을 못 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하, 하지, 아, 하고 싶은 거할수 없는 여건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에 할수 있다면 라 좋겠지만 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생의 시기가 지나가고 졸업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경험들을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행복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대학생 시기거든요 근데 대학생을 그냥 놀기만 한다고 해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새로운 친구 만나고 새로운 경험하고 가보지 못했던 곳에 가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하나 쌓일 때 정말 나의 대학생활은 특별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생활 꼭 즐겁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수고했습니다.